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나타낸다고 많이 얘기해요. ing 그쵸 그리고 과거 분사는 끝난 거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부터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틀린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Tom amazes people Tom이 사람들을 a m a z e 놀라게 하다 라는 이제 문장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 돼요 뭐냐면 tom 이 누구냐면 amazing 을 하는 사람이에요 people 사람들은 뭘 당하냐면 amazing 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tom amaze s people 부어가 행위의 주체고 동사 뒤에 오는 거요 여기서 이제 목적어라고 볼수 있죠 이거는 amazing 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다시 tom 은 하는 사람 people 은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로 Tom이 현재 분사로 설명될 수 있고요. People이 과거 분사로 설명돼요. 즉 여기서는 시제하고 ing랑 pp가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톰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라는 뜻이라서 이쪽 주어를 설명할 때즉 동사로 동사 amaze라는 동사로 주어를 설명할 때 ing로 설명하면 되고 amazing이고 자 여기 뒤에 동사 뒤에 영향을 받는 거는 pp로 설명해서 amazed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돼서 자 보세요. 폼을 설명하는 amazing 하면 놀라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amazed는 놀라게 되는 이라는 형용사로 일단 쓸수 있다는 라걸 알면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알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톰은 누구예요? 어메이즈의 주체죠. 그 영어로 amazing이라고 표현해서 이 amazing을 직접 형용사로 amazing to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people은 누구냐면 a m a z e 를 당하는 사람이라서 a m a z e 를또 형용사로 쓰면 amazed people이라고 이렇게 구문을 말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톰이 누구냐면 네, 톰이 누구냐면 어메이징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Tom is amazing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어메이즈드 된다고 문장으로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People are amazed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채팅으로 한번 남겨 보세요. Tom is amaz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예, 아니요. 둘 중에. Tom is amazing. 자, 뭘까요? 어. 자, 현재 진행형이 아니죠. 아니, 현재 진행형이랑 네,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뭐냐면, Tom은 놀라게 하는 주체야. 그리고, 피플은 놀라진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분사와 어, 과거 분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시제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왜 시제의 개념이 들어가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것부터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Tom amazes people 하면 Tom은, Tom이 누구냐면 amazing 하는 사람이고 people은 누구냐면 amazed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도 Tom은 amazing하다 그냥 이렇게 Tom은 amazing의 주어다 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영어식으로 아예. 그리고 사람들은 <웃음> amazing의 대상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자 그러면 Tom told me Tom told me 그러면 이제 톰은 나한테 말을 했어 얘기 했어 그러면 톰이 누구예요 telling 톰이 되겠죠 그리고 told me 는요 자 요거 보세요 나, 내가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죠 요게 이제 대명사 이렇게 약한 대명사의 형용사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죠 told me 를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매트가 누구냐면 m a t 자 톰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이죠. 근데 과거예요, 현재예요. Told죠, 과거죠. 그래서 Matt was told. 자, 그러니까 이거는 tel의 과거형이고, 이거는 tel의 pp형이죠.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말하는 pp형이죠. 그러면 Matt was told. Matt은 테레 대상이었어. 즉, 매트가 들었어. 누군가에게 뭔가를 들었어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Tom is telling 하면요. 자, 이때는 진행형이에요. 뭐냐면 amaze는 amaze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한 동사예요. 뭐 다른 부분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Tom is telling 하면요. 자 보세요 위에 텔링은 말을 하는 톰이라는 뜻이고 아래 텔링은 자 요때만 이렇게 순간을 묘사할 수 있는 동사를 그러니까 순간의 행위를 묘사할 수 있는 동사를 ing로 썼을 때만 현재 진행형이고 나머지는 영어에서 텔링이 현재 진행형일 때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텔링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얘기하는 주체라는 그냥 어그 상황,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죠. 요때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BEING를 전부 다 그냥 어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헷갈려 왔던 거죠. 자, 요거까지 이해하면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Big Event Interest Report. 아, reporters. 그러면 이제 뭐 기자들이 되겠죠. 자, 큰 사건 행사들은 interest. 자, 뭐예요? 관심 있게 만들어. 자, 누구를? 리포터들을. 그죠? 기자들을 관심 있게 만들어. 그러면 big events는 뭐냐면 interesting이 되는 거고, reporters는 누구예요? Interested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큰 사건은 사건들은 관심을 만들어 낸다가 되는 거고 리포터스들은 관심이 생겨진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게 이제 interesting guy interested people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직접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Big events are interesting. 자, reporters are interested 이런 식으로요. 자, 몇 개만 더 보면 이제 완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this project tired all steps. 자, 이 프로젝트는 tired가 동사로 쓰이면 피곤하게 하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피곤하게 하는 대상이 이쪽에 있고 피곤해지는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했을 때나 피곤해라는 말은요. 영어에는 없어요. 잘 보세요. 피곤한 건 누군가 나를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진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건 항상 수동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식으로는 나 피곤해졌어, 피곤해짐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곤해지게 만든 녀석은 누구냐면 피곤하게 만든 녀석은 t i r i 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project was tiring. 자, 이 프로젝트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였어. 그러면 피곤해진 사람들은 피곤해진 것들은 누구예요? all steps. 모든 직원들이 다 피곤해졌어 해서 all steps were tir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조금 이해되죠? 조금씩.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the teachers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 지루해요. 저 지금 지루해요라고 말할 때 I'm a boring 하면 엄청 틀렸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Boring은 뭐냐면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m boring 그럼 뭐예요? 야, 니네 나랑 놀아봐. 니네 다 지루해져.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상한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로 할때 이것도 나 지루해요. 라고 말하지 지루해짐을 당했어요. 지루해졌어요. 라고는 말을 잘 안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말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자 일단 문장을 볼게요. The teacher bores children. 자 그러면 저 선생님은 애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그러면 the teachers is boring. 이 되는 거고 자 children are bored. 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크를 안 켜도, 아, 독서실에, 참,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야 했으니까, 음, 꼭안 읽어도 돼요. 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방향성 안 틀려요. 자, 이것도 이제 너무 쉽죠? The news surprised them. 저 뉴스는 그들을 놀라게 했어. The news was surprising. 자,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They were surprised. 가 되는 거고, This job excites me. 이 일은, 저 직업은 나를 흥분하게 만들어 this job is exciting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I am excited 이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름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보글리시에서는 그냥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ing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고 pp는 그쵸 뭐뭐 뭐 영어 이름도 원래는 pp죠 과거 분사죠 그래서 그냥 pp라고 쓰기는 하는데 원래 출발은 ing는 현재고, 예, pp는 과거인 게 원래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뭐로 더 많이 쓰냐면 ing는 동사로 표현할 때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고, pp는 예, 동사로 표현할 때 행위의 대상이 대상을 설명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름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진도 이 올로 좀 넘어갈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Tom amazes people은요 어, 이때 amaze는요 놀라게 하는 그 순간을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Tom is amazing 하면 얘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톰은 놀랍게 다른 사람을 놀랍게 하는 사람이야라는 그냥 현재 시제예요. 이렇게 자 근데 studying은 그 순간을 묘사할 수 있어서 비동사랑 같이 쓰일 때요때만 특이하게 이제 look is studying people 그러면 루크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중이다라고 이때만 현재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studying 그러면 공부하는 중인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주체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 요렇게 이제 그 이중성 때문에 헷갈려. 이것만 정리하면 이제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자, 보세요. ing는 일단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 ing는 첫 번째 행위의 주체를 말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일번 그런데 경우에 따라 아까 그 현재 진행형처럼 경우에 따라 그 행위의 순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진행형이 되는 거고 즉두 가지 의미가 다 돼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이건지 이건지 문맥에 따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보면요. 자, 그리고 PP도 마찬가지예요. PP도요, 보통은 studied, 그러면요, 공부가 되어진, 공부를 당한, 뭐, 이런 식으로 어, 되어지기도 하는데, 가끔은 행위가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완료, 완료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거고, 이거는 그 보글리시 책이에요. 우리 교재가 아니라 오늘 좀 특별한 수업이라서 그냥 보글리시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분사라고 해도 이제 요, 요, 요걸 이제 한번 싹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현재 분사라고 해도 뜻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studying people. 자, studying people 하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정답은 없어요. 영어에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Studying people"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뭐냐면 문맥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의 뜻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자, 형용사처럼 그냥 쓰이면 "studying people" 그러면요, 이거 문구예요. 문구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자 There are a lot of studying people. 야 공부하는 사람 진짜 많아. 이런 식으로 요자 그리고 얘가 아예 하나의 명사처럼 해서요. studying people. 똑같은데 studying people인데 사람들을 연구하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he enjoys studying people. 그러면 요 그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걸 즐겨.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구하기가 되는 거고 또 똑같은 studying people인데 The professor studying peopl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그러면 저 교수, 근데 그 교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구하는 교수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studying people, I feel happy. 자,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행복해 하니까. 자, 결국 뭐예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studying이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춰요? 즉, 문장의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꼭 ING가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뭐예요? 스타딩은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 말이라는 거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딩, 연구하는 주체. 그죠? 요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PP에 대한 요약. PP도 당한다일 때도 있고 끝났다일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ING는 아까 뭐였냐면 행위의 주체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위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었듯이 PP도 과거분사라고 하는 PP도 당한다일 때도 있고 끝났음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근데 PP의 원래 이름은 끝남이지만 아, 현실 영어에서는 당했, 당한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He was brought here. He was brought here. 그러면요, 그는 여기에 데려와 졌지 하니까 자기가 온게 아니라 someone brought him이 되는 거예요. someone brought him. 그래서 얘는 여기에 와 졌지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본, He is told. 하면요 그는 누가 말하는 걸 듣지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당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 때로는 끝났다일 때도 있어요 근데 1번 빈도가 더 많아요 자 끝난 경우 볼까요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자그 공사가 완공되었다고요 그리고 I'm done 다했다 끝났다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It's broken, it's broken은요 좀 애매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1번 아니면 2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애매할 때도 있어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뭐뭐 당했어, 뭐뭐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동이라는 의미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개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It's broken 하면요. 깨짐을 당했어 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it's already broken 하면서 지금 깨진 상태내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를 다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1번이냐 2번이냐를 구분할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 요렇게도 되는구나 를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 the teacher tells student. 그러면 학생 아, 그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뭔가 이야기한다 했을 때 이제 the teacher가 telling이 되는 거고 student가 아, student가 told가 되는 거니까 student told라고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만들 줄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BPP가 항상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완료를 나타낼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he went 하면은 그는 갔다잖아요. 근데 완전히 가버렸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he is gone 하면서요. 그는 완전히 가버렸어. 가버림을 당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뜻.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I did, 나끝냈어나 나 했어 라고 말할 때도 이걸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땐 BPP의 형식을 빌려오는데 이때도 수동태가 아니라 I'm done, 완전히 끝냈어끝냈어를 강조할 때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마 과거 분사랑 헷갈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오늘 정리를 한번 살짝 가볍게 한번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뭐 채팅으로 질문해도 괜찮아요.